자 이제 여기서 하공 세계에서 우리는 재판을 받아갖고이 이제 지옥 세계로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지옥 세계는 어떻게 갈까? 이제 그것도 우리는 그치 지옥 세계도 어게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가? 승관이 어? <웃음> <승관이다>. 응? 이어가고 끌고 가고 안 가려고 여러분 전부 다 배였다. 어배 타고요. 배다 안고 즉시 떨어거그 아, 그게 아니다. <웃음> <블랙홀로>. 아, <웃음> 그, 그, 그. <웃음> <웃음> 자, 이지옥 세계는 데리고 가는 것은 이거그 뭐고 그불 속으로 가는 창틀 기차다. <웃음> 그 얘기는 듣는데요. 이것이 창틀. 이거 어 열차가 창틀 열차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알아? KTX. 영기마, 영기고, 세마우를.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여섯 개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육대왕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육대왕이 소지하고 있는 열차야. 육대왕이 소지하고 있는 열차. 그런데 그래, 육대왕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육대왕의 이 사자들이. 예,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어? 열차로, 열차로 가는데, 그것이 터널 속에서 불등이, 불등이, 불이 펄펄 끓는 그 굴등이로 가는 열차야. 하마. 하마를 타고 가는 거야. 하마. 하마의새 상철로 되어 있는 하마를 타고 가는 거야. <웃음> 그런 하마가 있고 불화짜, 불화짜. 와? 불화짜, 하마. <웃음> <다름은 정확하게 쓰세요. 웃음> 이 하마다, 이 말이야. 이것이 터널 속에, 터널에 완전 불덩어리인데, 그거 어? 창슬로 되어 있는 열차를 타고 가는 거야. 그래, 이카 가는 거 영원히 막 익히는 거지, 상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래 가게되면 한수 반살 있다 그제 뭐이 물에 닿아 나놓고 거기에 막 연하고 이뭐 이거 붙은 이런갖고 뭐 찌르고 이런 그림도 있지. 그렇게 일부분이 한계 부분이다. 그뭐 저래 그 사람도 요만큼은반거야그 한마를 끌고 간이 종류가 성화왕, 정화왕 이게서 열차가 다르다 이 말이야. 그, 불덩이로 가면서, 어떤 데는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동물들이, 노가, 뱀들이, 막 이런 것이, 노갖고 하고, 치상차리 이런 것이 있고, 막, 불풀 벗기갖고, 막, 당구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것이 있는 거다잉? 응? 그, 어쩌면 재밌겠지, 그것도, 그치? 그, 그, 가면 되는지 아니, 오늘 뭐거든, 이 자, 그래서, <웃음> 여기서는, 이제, 육대왕이, 그 하마를 한 개씩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육대왕의 하마가 이제 사자가 이제 데리고 가는 거야. 그거는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천주경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공세 천도자할때 누구인데 이야기했나? 육대왕인데 이야기했잖아. 육대왕이. 그치? 맞나? 그래서 저기 있는 것이 전부 다 이것이 아니라 한개그 사안과 그것을 다 풀어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도제할 때와 천도제할 때 우리가 푸는 것은 이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십구 제할 때는 이것이다. 뭐 천도제가 사십구 제고 사십구 제가 천도제고 천도제가 우리는 제사고 이거 어기는지 이거는 정말로 선님들좀 배워야 된다. 내가 이런 말 해서 안 지지만은, 누구말 따는 법납이 40년 이하고, 나이가 60살 이하면 낸데 오갖고 좀해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제아무리뭐 스님이고, 뭐, 요새 보니까 뭐, 조계사에서 뭐 했다 해갖고 땡중땡중 했었는데, 그런 말안 들으려고 면 공부해야 된다. 말대는 소리 해서 하면서 뭐, 그런 뭐, 그런 소리 듣는 건 당연하지 뭐, 안 그래? 땡중 소리 안 들으려고 면 공부해야 되겠지. 그것도 모르고 뭐 천도제가 제수제가 제사가 이것도 모르고 뭐천도제한다 제사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하마를 타고 띠띠 빵빵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터널 속에 팍 하면서 띠띠 빵빵하는데 여기서 불이 나고 막벤또 노고 그 이러면 악마의 그 속으로 그런 데 가잖아. 그제? 그럴 때는 막 불이 없지만 그게 막 뻐그하고 가봐라 얼마나 재밌겠노와 와! 와 한삶면서그지 인생살이 와 그거 똑같아 이 말이야 인간이 인간은 귀신의 영혼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변함없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궁세계에서 이렇게 간 사람은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걸로 가야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뭐 부처님도 이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부처님 있다고 그랬지. 개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지 그거는 이야기일 뿐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축세에서 다시 죽어서 이제 여기 하궁세계에 와가지고 이제 재심판 받는 거야. 이제 최종 재판 받 자, 니는 그래도 빚을 많이 갚았구나. 그러면 니 어떻게 다시 이천궁으로 이제 가갖고 인간으로 니는 원래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 자체가 원래 인간 영혼이기 때문에 니는 가거라 이렇게 돼갖고 재기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 비록 망했지만 그래도 재기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영면하는거 영면하라 이거는 정말 쓰면 안되고 암흑세계는이나 아예 모르는거야 그러면 이 속에 우리는 지옥세계만 이게 있는거야 이궁기자 군대 가갖고, 어떻게, 해? 이때 딱 하게 되면 군기 딱 잡잖아. 쪼글뛰기도 시기고, 막, 달리기도 시기고, 여기서는 어떻게, 부띠기가 찢어지고, 잘했나, 못했나 하면 잘못했다 하면 부띠기도 찢어지고, 누구말대로 <웃음> 옛날에 우리 저 뭐고, 응? 막 있잖아, 그제? 그런데 가갖고, 고문. 이것이 바로 고문이다. 하에세는 고문이다. 영혼의 고문.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다. 이거는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요. 천부경 논리에서 풀어주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똑같은 인간 세상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노? 이제 남한 거는 여기서 어떻게? 이로 여기 이것이 바로 우리는 구천 세계라는 거다 그렇죠? 자, 구천세계는, 구천세계는 탈옥을 해버린 사람이다. 탈옥에는 우리는 망자세계까지 오지도 못하고 후죽거리는 영혼과 망자세계까지 오지도 못한 후죽거리는 귀신과 망자세계에 와가지고 도망간 영혼과 이것들이 우리는 구천세계라는 것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천 세계로 이제 돌아가 봐야 되겠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뭐 수련의 길을 가고 수련 행사도 하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가르쳐 줄 때가 된것 같아 그지 그래서 내가 이제 가르쳐 주는거다 참뭐 머리 아픈 게 많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첫승 사자가 데리고 온 영혼이 있지만은 에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혼이 혼자 웨톨바이로 떨어져 갖고 지 몸을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고뭐 그런 거. 어 갑자기 그런 것도 있고 물에 빠진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대. 자살도 포함돼? 응 자살도 포함되지. 그자 그래, 이렇게 우리가 인간 세계가 있다면, 자 우리는 저승사자가 우리는 저승사자가 그러니까 턱 지키가 있고 있고 여기 에덴강이 있으면 요단강이 있으면 여기서 배를 타고 어떻게 니는 이 부두로 가려 갖고 이 배를 차고 타고, 타고 간다, 그제 여기서 이제 그것으로 쭉 간다 이 말이야. 지지자그런데 어떻게? 나 여기서떡 있는데 여기서떡 있는데 몸이 없어질 뻔했어 순간적으로 그럼 이요구는 어떻게 해? 여기서 떠들고 다기는 거야 여기서 떠들고 다니는 거야. 일단 배를 타고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여기서는 우리는 망자세계야 배를 타고 저쪽에 도착했구면쪽 배를 타고 갚은거는 우리는 망자세계인데 요것이 어떻게 인간세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여기 바로 구천세계라는 것 그러면 저승사자가 쪽배를 태워 갖고 이렇게 다저 부두에 망자세계를 한국에 갖다 대줬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망자세계라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되겠지 데리고 가나가 요 망자세계에서 우리가 무수부 갖고 탈출 이것이 바로 탈옥인거죠 어디로? 저, 저. 망자세계에서 도망가다가 여기 배타고 가다가 도망 튀어본거그 다음에 여기서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보고 이렇게 한게 이것이 구출세계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택하면 정상적으로 죽어서 가가지고 영혼이 거기서 못디어가 도망간 탈옥한 귀신과. 그 다음에 가다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해보고, 그저 그렇죠? 순간적으로. 사고라든지 추락이든지 사살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못 간다는 거다. 누구말자는 여러분들이 한번 지체해보자임 자, 어느 날 가가지고, 어느 날가고 산에 가서 낭떨이지에 떨어져 버렸다. 그 떨어진 것을 알면, 어, 경찰들이고 뭐고 시신을 수습해오겠지. 이런 거는 또 망자가 데리고 간단 말이야. 근데 가갖고 없어지 풀어, 그냥. 아무도 몰라. 배 사고 났는데 어떻게? 없어요.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사고를 나가지고 건져 가지고 지신을 건져 갖고 죄를 지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망자는 데리고 가는 거야, 이 저승사자가. 그러면 고깃밥 대보고, 어제 집밖에 가고 숨을 보고 뭐 없어지 보고 뭐 이런 뿐일 때는 이것이 영혼이 없다이 말이야. 영혼이 집을못 찾는 거야. 애기들, 이요애기들도기대가도 응. 좋은데 간다고는 말 못하지. 애기들은 좋은. 애기들이 살다가 죽은 거는 그거는 뭔가 뭐 잘못돼 있는 거야 그제. 그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애기들이 지 생명을 다 하지 못하고, 여기서는, 영혼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는 살수 있도록 만들어줬을 거다, 이 말이야. 그죠?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은 뭔가 끼 있는 거야. 뭔가 끼 있다? 이것을 우리는 푸는 게 뭐래? 살프리. 이것이 살풀이야. 오늘 배울 것이다, 이 말이야. 그거 가아이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이거 갖고는 우리는 뭐 풀어야 되겠노? 여기서 가다가 탈옥한 귀신과 여기서 어느 날갈때올때 없는 귀신들이 이래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몸이 없어. 몸이 구천 세계는 몸이 없으니까 숨을 낚하면 어디 숨어야 되겠노? 네? 아, 사람 사이는 몸이 숨는 거지. 그럼 여기도 잡아 당기는 사람이 있을까 이가? 그치. 구천세계도 다수리는 이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그게 이 구천세계 귀신을 다수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현재경에 있는 육대왕이다. 천안상황, 지경, 용왕, 성안을 했잖아. 아니, 잡으러 다니 사람이 아니고, 이제 관리하는 사람. 인연 따라서 어떻게, 이 누구말따나, 어? 이거, 그거 뭐고, 그거다. 한 집단의 장이다 그제 인간을 다스리는 이 귀신을 다스리는 장이 거기 관리하면서요 음. 그 사람 그, 영혼, 그 귀신들도 음. 인물 받고 뭔가를 하고 있나요? 아니지 그거는 관리만 하는거지 관리도 하고 이 사낭의 힘에 의해서 인간들하고 연결을 하지 사낭은 인간들하고 통화를 하지 그러나 귀신은 어떻게 지가 숨어 갖고 해보질하는거예요 그건 좀 있다가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귀신들이 가는게 아니라 전부 다 여기 있는 귀신들이 인간에게 붙는 거야 여기 있는 귀신이 그렇게 탈옥인 귀신이 아니면 우리가 가다가 누군가 너따로 없이 죽을뿐 귀신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귀신 풀이풀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조상기는 조상기가 붙어다 하면 조상기가 어떤 귀신이 붙은거 나중에 푸는 방법이 다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어디 어디서 죽어갖고 어떤 귀신이냐, 이것도 다 알지, 그제? 이건 귀신풀이법에 의해서 다 풀어보는 거죠. 그지 근데 말을 안 해. 신기해, 씨. <웃음> 자, <웃음> 그래서 이 구천세계에서 이제 튀는 귀신들이 있지. 아까는 이게 성화왕 이런 게 있지, 그제? 여섯 개 대왕이 있을 거고. 여기서는 여섯 명의 왕이 있다 이 말이야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인간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거야 아니? 정말로 이것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지 이것이 바로 귀신풀이법이라는 거다. 그다 우리는 아까지에 그한가 관계없이 그러면 이 귀신이 어떻게 죽어가지고 어떤 귀신이다 이것까지 풀게 되겠지 붙었으면 내 몸에 들어왔으면 그것이 대격도 눈이 초롱초롱해진다 그렇게 <웃음> 그럼 오늘은 일까지 풀락고 하면 너무 시간이 걸려갖고 못풀기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구천세계는 우리가 인간과 연계되어 있는거다 그치 인간의 몸속에 풀있으니까 인간과 연계되어 있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 여기서 우리는 천궁세계로 간거 천궁세계에서 우리는 이 영원의 세계까지 가는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담아보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푸는 거는 어떻게 이 천궁세계에서 우리는 범선을 타는 데까지 자그 다음에 조금 한계는 내가 더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풀기 이전에